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도와 3도를 가지고 코드 치는 법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요 2도와 3도에서 더 올라간 4도와 5도를 가지고 코드 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2도, 3도, 4도, 5도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앞보를딱 보면은요 음 5도는 굉장히 쉬워요 3도랑 비슷한데요 라인에서 라인을 건너뛰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금방 들어와요 자 C에서 라인을 건너뛰고 하나 더 갔죠 그래서 라인 투 라인이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건너뛰고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ine to line Or 또는 Space to space 어, 스페이스에서 가는 거예요 자, 3도랑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3도는 라인에서 바로 다음 라인으로 올라간 거고요 5도는요 라인에서 라인을 하나 더 건너뛰고 또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 이렇게 가는 거는 3도예요 그죠? 바로 right next to each other 그 다음 스페이스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간건 5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피아노에서 보면요 라인에서 라인으로 건너뛰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3도고요 이 라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이게 바로 5도예요 1, 2, 3, 4, 5 5계단이나 올라가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1, 2, 3, 4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노수로 가면 2예요 이게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코드 나오면 어, 머리 아파요. 왜냐면 코드는 세븐스 코드도 있고 나인스 코드도 있고 투업스 코드도 있는데요. 이거 간격 계산하는 거 틀리면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고요. 그 다음 뜻으로 가면 2 스킵이면 3그 다음 이렇게 가면 4.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5. 5. 그래서 오늘은 4도와 5도를 가지고 노래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곡으로 가 볼까요? 악보를 먼저 보세요. 오, 미들 C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마디는 보다미들 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니까 어? 노트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Second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Line to Line Skip이에요 Third 그리고 오늘 배울 Fourth 그 다음이 사도예요 오, 사도는 눈에 잘안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Line to Space 항상 Line to Space예요 Line to Line이 아니고 Space to Space도 아니고 라인하고 스페이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은 4도예요 오, 물론 2도도 라인 투 스페이스예요 그런데 얘네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눈에 금방 띄어요 그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4도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라인 투 스페이스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디를 보면 라인 line to 라인인데 스킵 더 라인 중간에 라인을 하나 스킵하고 올라가죠. 스레스에요 그래서 노트를 볼 때는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C D E F G 카운트 하시지 말고요 눈으로 그림처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기면 하나고 이렇게 둘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싹해. 그리고 블락이 굉장히 잘돼 있으면. 그리고 스페이스가 조금 있는데, line to space 면 fourth, 그리고 line to line 인데 중간에 라인을 하나 스킵하면 fifth.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으세요. 오른손은요 C에서 시작하고 왼손은 두 번째 줄이 나오는데요 G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two, C, C, 오사카. 그 다음 라인 투 스페이스 근데 중간에 사이가 좀 있어요 둘이 너무 가깝지 않으니까 4도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그런데 바로 넥스트 스페이스니까 3도예요 그리고 2도는 정말 쉽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2도예요 이제 눈으로 코드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코드를 그림처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C에서 시작합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쉬워요 자 그럼 두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짜잔 어? C에서 시작해서 skip the line 그리고 next line으로 가요 그럼 이 노트는 하나씩 치지만 fifth에요 그죠 어디가? 여기서 여기 가요 5도에요 응. 꼭 코드만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게 아니라 멜로디도 1도 2도 3도 4도로 나눌 수 있어요 멜로디는 노트가 각각 하나씩 따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Melodic Interva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마디로 가면 Second이죠? 근데 같이 쳐요 그리고 Third 그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h a r m o n i 하모니라는 뜻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음악에서는 Melodic Interval과 Harmonic Interval이 있어요 Melodic Interval은 멜로디를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는 노트 하나씩 부를 수 있지 여러분들 동시에 음을 부를 수 있어요? 안되죠 C, G 동시에 낼수 있나요? 피아노로는 칠수 있지만요. 노래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멀라리 인터벌이라고 해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음이고요. 그 다음 헐마리 인터벌은요. 하모니에서 왔어요. 하모니는 같은 소리를 동시에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칠때헐마리 인터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파인 핸드 포지션 자, 손의 위치를 찾아서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Ready? One, two, three, go!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4도 5도 그런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3도로 갈때 계속 위에온도 같이 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쳐요 귀찮아서 이거 리핏 안해요 근데 다시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 e s i t i o n Ready? One, two, three, go! 그래서 왼손만 한두번더 쳐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노래로 가볼까요? 악보를 보면 타임 시그니처 박자표가 4분의 3박자입니다. 3, 4자그리고한 마디 안에 세박자씩 있죠? 그리고 오른손은 전부 다 멜로디예요. 왼손을 보면 음! 코드가 있어요. 이도구요그 다음은 3도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오른손은 C고요. Left hand는 F, G, J에서 시작하죠.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Play. C, e, G, step down. 이 누구요? 한 했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왼손에는 코드가 있죠? 그리고 박자가 4분의 3이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1, Ready? Play!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곡은요 왈츠처럼 조금 빨리 가야 돼요 왈츠 의악을요 때로는 쿵짝짝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안 돼요. 아시겠죠? 왼손의 코드가 너무 무거우면요 소리가 안 이뻐요 그래서 쿵짝짝 쿵이 크고요 짝짝은 작아야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곡을 연습할 때는 쿵짝짝을 기억하고 치세요 자 그럼 네 번째 곡을 한번 가볼까요? 따단! 악보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왼손에서 시작해요 베이스 C 고요 스킵 스킵 그리고 오른손 C에서 시작해서 스킵 스킵 그리고 왼손은 사켄이고 털드예요 거의 비슷해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느냐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 박자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 i n 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ready, go. One, two, skip, skip, skip, skip, skip. Restiguyo. 세번째 마디에 가면요 은 1, 2 그리고 들어주고 바로 가야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오른손 1, 2, D는 누르고 있다가 E로 가셔야 됩니다 D랑 E 사이를 들어주시면 안돼요 왜냐면 하 왼손 코드가요 들었다 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들었다 다시 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 투 자,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2번은 누르고 있고요.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떨어뜨려야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더 봐볼까요? 자, 세 번째 마디부터 갑니다. 원, 투, 레디, 고! 치세요. 그리고 오른손 꼭누리고요 그쵸! 이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동시에 다 같이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침 상태에서 꼭 붙이고 이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Go. 왼손을안 뛰면 다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다시 치고요 오른손은 붙이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을 가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사도 4th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어?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m e l 인터 i 얘기했죠? 멜로디에 관한 인터벌을 배우는 거예요자 그래서 첫번째 노선 보면 C, c 고요그 다음 노선 O, F, 4도예요 Line to space 그런데 바로 밑에 스페이스가 아니고 그 위에 스페이스죠 그래서 m e l 인터 i c 4도고요 그 다음 또 어디에 멀라링 인터벌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음, F에서 skip down 이거는 3도고요 그 다음 B에서 space to line 근데 조금 멀어요 r t h 이것도 r t h 4도예요 멀라링 인터벌은 할마링 인터벌만큼 자주 쓰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외워두면 치기는 편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Six. 선생도 잘안 들어와요 인터뷰 중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게 4th하고 6 i x 예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하셔서 눈으로 구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3도, 5도, 7도는요 Line to line 아니면 space to space로 가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 갑니다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Go. One, two. One, two, three, four. One, two. One, two three, four. 어,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2 도와 3 도, 그 다음 4 도와 5 도까지 갔어요. 3도와 5도는 구분하기 쉽죠? 2도도 쉽고요. 오늘 배운 4도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음, Melodic Interval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Melodic Interval과 Harmonic Interval의 차이를 아시죠? Melodic Interval은 멜로디에서 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치는 거고요. Harmonic Interval Harmonic Interval은 하모니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바로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오늘은 뭐 배웠죠 음 코드를 칠때 왼손 코드는 떠야 되지만 오른손음은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건 코드를 칠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랍니다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며칠 뒤에 엑서사이즈가 나갈 거예요 연습하는 거요 복습 그래서 2도, 3도, 4도, 5도 코드 치는 법까지 선생님이 연습비디오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수,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